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징어 두마리 하고 무한개 하고 해서 어, 마른 오징어 깍두기를 할거예요 깍두기보다 좀 얇게 깎이기보다? 깍두기 보다 깍두기 깍두기 <웃음> 이제 이 저기 그냥 담으면 가을무는 물이 많아니까 약간만 좀 절궈 줘야 돼요 너무 안절거면은 국물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 한 숟가락 반 정도 소금 넣고 여기에는 뉴스가를 어, 좀 넣어줘야 돼요 뉴스가 이걸 뉴스가를 넣어주면은 무가 아삭아삭하면서 싱싱해요 꼭 이걸 넣고 절궈줘야 돼 무는 무가 절궈진 사이에 이제 오징어 손질을 해야 돼요 맛대기 빼주고 그냥 오징어 오징어 입너 먹을래 이거? 잎? 음. 뭐... 이, 입 이, 맛있어. 응. 어, 깨물래. 이거 이빨 빼니. 응. 음. 어. 오징어에 이거 빨대. 빨대 를좀띄워줘야 돼. 이렇게. 띄워야 될까? 응. 어, 띄워 그냥 달으면안 되나? 응. 어? 그냥 달. 이게 지근지게 씹히면 지근거리니까. 아큰 것만 해잘자랑은안 해도 돼. 까칠하긴 하네. 응. 음. 몸뚱이 만뚱이만까 다리 그냥 꼽먹고응 어, 다리 넣어. 넣어야 돼. 응. 음. 깍두기 깍두기 큰 만큼. 이제 뿌리 면보다도 커지니까. 응. 음. 한번 해치자. 이제 가을에는 이게 가시 나오니까 깍두기에 가좀 넣어주면 어? 좀톡싸는 맛도 있고 좋아요. 그다음에 쪽파. 쪽파, 이거 마당, 우리 마당에서 뽑았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쪽파를 많이 넣어줘야지. 무 국물이 좀 나왔어요. 국 응. 나왔지? 응. 좀 색깔 좋다 음 응. 살아있는 색깔이야 이게 너무 좋다 색깔 이렇게 이제 고추가 물된 다음에 파하고 갓을 넣고 액젓 100ml 새우젓은 한 숟가락 정도 이게 좀 굵으니까 이제 가위로 잘잘잘 젓아가지고 싱거우면은 좀더넣기도 하고 이건 마늘 생강은 마늘 반 그 다음에 오징어 고추가 하나 더 추가 간이 맛나 먹어보고 음, 지금 맛있어 보이는 맛있어 보여? <웃음> 어. <웃음> 응 음, 됐어 응 음. 음, 간이 배면딱 맞겠다 이야 음. 맛있어 보여 오징어도 하나 먹어보고 오징어 음. 지금 먹어도 되나? 응 음. 이제 무에서 무에서 물이 나오면 오징어가 딱 불어요 그러면 더 쫀득쫀득하니 이 오징어 하나하고 먹을 때 깍두기 하나 오징어 하나 딱 접어서 같이 먹으면 맛이 기똥차다니까요 자 이렇게 음 간단한 음 마른 오징어 깍두기를 담았어요. 이렇게도 한번 해서 드셔보면 좋아요. 감사합니다.